지난 9월, 2021년 상반기 부평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했습니다. 적극행정은 공직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구민의 편익을 높이고 구정발전에 힘쓴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제도인데요.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며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부평 히어로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진영 주무관입니다. TV, 라디오, SNS 등 그야말로 다매체 시대인 요즘. 박진영 주무관은 구민 생활에 유용한 부평구 소식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싶어 전국 최초 새로운 홍보 방법을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은 여러분들이 자주 쓰시는 방금 마켓이라는 앱이 있죠. 그 앱에 부평구청의 소식을 올리는 사업입니다. 어, 좀 어, 특이할 건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홍보 사업이긴 한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제가 굉장히 귀여운 투로 어, 재밌는 투로, 친근한 투로 홍보물을 올린다는 거고요 댓글을 다시면 제가 일일이 다 답변을 드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 동해에 계신 직원 한 분께서 어, 다, 요즘 당근마켓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제 거기에다 부평구청 소식을 올리면 어떨까요? 라는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제안을 받아서 당근마켓에 연락을 했고요 당근마켓 쪽에서도 지자체 소식 전달 사업에 좀 관심이 있다 같이 협업했으면 좋겠다는 답신을 주셔서 곧바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당근마켓의 동네 생활 커뮤니티에 부평구 생활 정보를 처음 게시한 날부터 지금까지 동네 이웃처럼 구민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박진영 주무관. 주변에서는 되게 아이디어 좋고 재밌다는 라 반응을 많이 보내주셨고요. 긍정적인 반응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구민분들께서 아 부평구청이 당근마켓에도 이런 홍보물을 올리네 라면서 이제 되게 좋아하시는 반응이 많았고요. 친근한 이웃과 같은 느낌으로 이제 댓글을 달고 홍보물을 만든다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정말 좋은 반응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당근마켓에서 확인하는 부평구 소식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임미정인데요. 전자민원,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등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다양한 공간. 하지만 민원을 접수받는 곳이 다양하고 각각의 담당자가 다르다 보니 그동안 민원 처리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다는데요. 여러 개별 시스템을 띄워놓고 민원 처리를 하던 것을 이제는 하나의 화면만 띄어서 민원 접수, 처리, 종료까지 할수 있게 되어서 예전에는 한 건의 민원 처리를 위해서 20분 정도 소요가 되었다면 지금은 5분 이내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나 민원인들까지도 만족도가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구민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전산 시스템을 설계한 임미정 주무관. 통합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은 민원처리 담당자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빠른 민원처리를 가능하게 하며 구민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지난 6월, 부평구 삼산동 특고압 송전선 건설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삼산동 특고압 추가 설치 사안은 지난 3년간 주민과 한정 간 전자파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이 같은 현안에 중재자 역할에 앞장서며 주민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박성호 주무관. 앞으로 어떤 어려운 현안이라도 구민과 소통하며 해결하겠다는 그의 적극 행정은 계속됩니다. 어, 사실 대단한 사업이 아니고 작은 사업입니다. 그냥 다만 조금 더 친절하게 좀더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것뿐이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칭찬받아서 좀 송구스럽고 좀 부끄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더국민분들께 다가가는 이제 그런 홍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추진하면서 이제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뭐 행정안전부라든지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이제 여러 다양한 기관들하고 타부처들하고 이렇게 협업을 하면서 안 되는 것도 계속 되게 해달라고 좀 연계, 연계하는 시스템이 좀 어려워서 어, 여러 번 세종시도 가고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도 이렇게 막상 통합민원이 돼서 부서에서 어, 너무 좋아졌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보람도 되고 어 그때 힘들었던 게싹 날아가는 것 같고요. 이제 좀 더디 또 다른 민원 접수 채널까지도 같이 연계를 좀 해서 좀더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